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쌤입니다 2020년 새해 첫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, 항상 제 영상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정 힐링 mj 힐링 채널 올해 2020년에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라이브로 또 인사드릴게요. Hello everyone, Happy New Year 2020. Thanks for watching and subscribing MJ Healing Channel. I'll do live streaming on tomorrow 7:15 GMT +9. Bye. See you next morning.